자 여러분 오늘의 맵은 정말 공평한 맵입니다 딱 보세요 반 나눠져 있고 좌우 거의 대칭 이 공평한 맵을 가지고 온 이유 오늘은 퇴근전입니다 와우 오늘 이 판에서 이기신 분은 이후의 일정과 상관없이 바로 퇴근하게 됩니다 와우 그리고 한번 퇴근권을 주죠? 아 조용해봐 말씀하시잖아 <웃음> 아 퇴근권 원할 때 쓰게 원래 기획은 다음번 웜즈 때는 빠질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 왜냐면 우리 멤버가 일곱이고 웜즈는 여섯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쓰면 되지 뭐 퇴근권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야방에를 만약에 한다 쳐 근데 음. 갑자기 퇴근권을 써요 아 잠시만요 진짜 퇴근해도 되는 <웃음> 근데 지금 <웃음> 네. 비솔님이안 오시고 오늘 코코보라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아비소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에 낮밤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겁나 아픕니다 빗코 아, 보라님 오셨거든요 오늘 근데 이렇게 할게요 세마리 와우. 음... Wow. 오늘 세마리로 하고 저는요 심지어 한 마리 해가지고 줄넘기만 넘기겠습니다 oh. 아니면은 제가 그냥 스스로 죽을게요 저는 제가 우승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웜헬스도 100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겠구만 어, 진짜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대신에 무기 중에 제트팩은 하나로만 하고요 갈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50으로만 딱 할게요 많이 빡세네? 응응 음, 음. 되게 쉽게 죽지 못하도록 진지빡겜 근데 도박 가야겠죠? 포인트 도박 한번 가겠습니다 연비님 누가 연비님풀면서 했는데요? 오 어, 뭐야? 연비 26% 한팬 1% <웃음> 그래도 역시 변하지 않는 정배 비소리가 올라오는 가운데 어 100만선 2D 넘었고요 야, 연비한테 건 애들은 뭔가 종교야 <웃음> 약간.. 다들 아... 기살려 언니 기살려 <웃음> 연비님 저도 괜찮습니다! 막 이런식이야 <웃음> 내가 큰거 하나 해줄게 근데 투사장 특 100만 포인트 넘어 가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 <웃음> 너무 많은 관심은 부담스럽달까? 그 와중에 200만 넘었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2D랑 빗소리 2 8 똑같고요. 자, 바로 레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오오! 오오오! 오오 한편군 손을 잡는 게 어떤가? 부지요 조디님, 부치요. 예. 부치치면부치치요요 아 왜그래? 불인가? 오우! 어! 어? 우와 살았다! <웃음> 살았다 저게 사네 누나 어? 이거 정배둘 먼저 잡자 그럴까? 얘, 심지어 어? 지금 WN 로켓은 열려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웜셀렉이 없네? 아어 웜셀렉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빨리 쏠게 차라리 과연 여러분 퇴근권 한장 우리 방송계에 없었던 그 권한 퇴근권 과연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 어 아닙니다 <웃음> 오늘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의 김춘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 정대. 자칫 정신을 놓으면 제가 배신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거 왜 이래 <웃음> 이거 왜 이래 와 <웃음> 윌리 차가 오, 왜 됐다. 이래 던질 에이씨. 수나 있나요? 온다. 오. 아뜨어 어, 뜨거워, 어 뜨거워. 근데 로봇에 오오. 막혀서 살. 사... 오. 호오 갔다. 나이스. 오. 이. 야 이거 살 수가 없어. 와우. 와 와우. 완벽. 와우. 예. 야 이거 아픈 빗소리를 퇴근을 안 시키겠다는. <웃음> 갑니다. 올라갑니다. 애겼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오 없었지만 로봇으로 갈아타서 힐팩 먹어주는 모습 정말 와. 독하다 독해 살아남을 <웃음> <웃음> 겁니다. 저쪽에 와. 힐팩까지 하나 더. 와, 와. 이양 물고 먹네. 이악 물고 퇴근권 달려는 <웃음> 저 모습. 아 이거 뭐 만들었나 그리고 또? 와와와 와. 와, 이걸 와. 와 빠져나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합쳐준다. 야, 그럼 저는 이만 이 쇼의 호스트로서 물러가 보도겠습니다 오, 하이전고지전 거기 앞에 센츄리 있는데 근 <웃음> 야, 저걸 순간적으로 저렇게 반응한다고? 벌써 <웃음> 잠깐만. 어마어마한 소모량. <웃음> 야, <웃음> 어마어마한 가 못하는 연비 운전. <웃음> <웃음> <웃음> 야. 아, 잠깐만. 씨 죽이면 동맹으로 오안맞안맞 <웃음> <웃음> <맞았는데>. <웃음> 불안 백칠시코 가데1 7 r 면은빗소 i 2 9 e 2D 78 남는 거거든요. 진짜 정배 연합이 <웃음> 저거 <저건마다> 마 안전하게 <웃음> 가는 거. <봐. 웃음> 야, 얼마나 독하게 하고 있는 거가어지니 피해서. 어 이거. 우와! 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뒀다. 아네. 이제 <웃음> 여러분끼리 싸워야 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나 생각이 있어서 저길 다 뚫어놓은 것이라고 야. <웃음> 너무 <무서워>. 개억지 개억지. <웃음> 아니? 억지 아닌데? 염빈 나랑 내가 설계한 건데? <웃음> 맞아. 우리 다 설계한 건데? <웃음> 어 이거 맞았다. 오. 오. 살았다. 어 따라가서 쏜다 따라가서. 어어 어, 근데 기조이 <웃음> 잠깐만. 오. 또 캐릭터 소리가 죽는 거 같네. 안, 안 죽었습니다. 안 <웃음> 죽었습니다. 야, 이거 연비 이거 아니, 무슨 가져못 가겠네요. 아니. <웃음> <웃음> 진짜. 연비 님이 우승하겠는데? 잠깐만. 아, <웃음> <한 텐주? 웃음>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말이야. 나도 동의하네. <웃음> 아니, 지금 내가 저러고 있는데 나를 죽키겠다고 아. 아. 근데 이거 어센데요? 오! <웃음> 어? 어? 제대로다 안돼 둘 닦고 어? 아, 괜찮아 아, 나쁘지 하나 않아 살았네. 이게 본 바나나보다 저 짤바나나가 더 세거든요 어? 한편 여기서 펜시 하지 마라 <웃음> 하지 마라 <웃음> 왁싱 아,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아, 따가, <웃음>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리액션 어, 볼게요 이분 아따고아따고어 괜찮은데? 따가워요. 그럼 또 이분 볼께요? 같은 <웃음> 분이잖아 같은 분이잖아 같은 분이잖아 <웃음> <같은 웃음> 아, 아,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많이 돌아왔 <웃음> 어? 앞에 좀 있는데? 어? 와 튕겨서 아? 이거 죽을까요? 제발 제발 아 이거 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어! 오, 근데! 비켜! 한편의 오! 배신 <웃음>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래도 우리 둘이 싸울 거냐고 <웃음> 이제 손 잡자 <웃음> 이제 와서? 오히려 빗소리가 이거 안전하게 됐는데? 그니까 저기가 안전해 지금 아어 뭐야 이거 만들었어? 와 진짜 미쳤다 아 자저 위까지 간다고 이게? 네. 어 근데 어, 근데 센츄리와 성공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날아갑니다 와오야 그걸 쏜다고? 야 엄청 맞아 된다 이거. 제발요 아, 제발 한 번만. 우와 기다려요. 우와 아. 뚫려서 우와. 우와. 죽겠는데? 186. 와. 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를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 여러분 야, 지금 잘못된 시점에 배신한 거라고. 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 연민을 <웃음> <옆면이 웃음> 작긴 해야 돼두 마리야 혼자서. 나 진짜 이제 아니 근데 없어. 쟤는 진짜 야. 많이 무서운 애긴 해. 야. 안전하게 가져 봐. 안전하게 아 뭐... 이렇게까지. c <웃음> 님. <웃음> 예, 왜 부르시죠? <웃음> 꼴찌는 조금 가혹한 것 같습니다. 맞신의 등단이 <웃음> 우리에게 <웃음> 가혹합니다. CN 님은 안 돼. 되... <웃음> <웃음> 이렇게 <컷>. 빗소리에 퇴근권은 <웃음> 물고나갑니다 <웃음> 여러분, 저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아, 한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2D까지 보내고 지금 JB라인끼리 하겠다 이거야 지금 어, 한편리나 아, 우리... 건드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참,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너 1등 한번안 해봤잖아 도와줄게 어. 한편둔 내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쟤를 믿어? CN이 믿어? 쟤 입만 벌리고 구라데둘한 번에 닦을 수 있어? 어차피 안될거 그래, 일단 우리 셋이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해 <웃음> 그래. 아니야 봐봐 너가 한명딱자 내가 연민주있게 내가 끝낼게 널등하면 <웃음> 돼 널등해 그냥 진짜 잠 <웃음> 진짜. 하하하하 <웃음> 결정, 결정 못한다 네. 결정 못한다 아, 결정 못했다 어 근데 마지막 야, 커서가 향한 곳은 그였는데 아나 주.. 아잖아 기회 준다고 너 일등 <웃음> 하라고 이렇게... 그가 말했어 나한테? 아니아니그 조준한게 아니라 가는 길에 <웃음> 형이 있었던거예요형 내가 도와줄게. 어 시간 없다 근데 시간 없다 형 우리 1,2등 하자 <웃음> 진짜? 오케이 <웃음> 어? 나너 믿는다 어 진짜로? 어, 진짜 우리 1, 2등 하자 동맹하자 오호 2등만 시켜줘 연비님 에어 스트라이크 나왔는데 저쪽에 우리 둘이 한 발씩 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지금 저쪽이랑 어? 손답은한 팬군 얼른 처리하죠 아, 우리 아니요 네. 제 언어 능력으로 그를 구슬렸습니다 저희 기그 편을 넘겨버린 거죠 아직 동맹이 <웃음> <웃음> <웃음> 렇게 하면은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죽진 않아도 이거 위험해 와 튀겼죠? 이거 연빈님이 후턴인데 이거 무조건 시니가 유리한 거아니 대박 연빈님 이거 신뢰의 증표입니다 일단 보내야돼 이렇게 해서 근데 일단 한펜이 살거든요? 에너지가 적어도 살긴 살아 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역배 <웃음> 단들이 <웃음>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어? 그거 알고 날를 딱는 게 갈겨. 좋지 않겠나? 그게 범위야. 군아야, 한 한판 하 아니야, 그딴 거 없어. 그딴 없어. 안, 방금 tyres. 너한테 포방거 봤지? 누나 밸런스 맞추게 그럼 한 명만 죽고 우리 셋이서. 아니야. 둘다널 죽이겠다니까. 음, 네. 둘다넣둘다 너우라고. <웃음> 어, 그렇지. 나, 빨리 써. 썼어. 우와! 이거 버려지 지지직. 우와! 우와. 근데 이거 각자한테 다 열린 거 아니니? 어, 연비호자. 아, 어, 우와! 오쉣! <웃음> 근데 진짜 겁나 못해. 진짜 엑셀 겁나 밟아. 어,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제발. 어? 야잘 던진 것같은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게 튕겨서, 어, 튕겨서 앞으로 갔으면은 각인데. 이번 하나에 내 모든 걸 건다. 어, 이아아아한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다 필요없어 한편에 o m 없잖아 어...한편이가 OMG 없지 아... 제발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 a p r e 아아 이거 어게해야돼 어떻게든 올라가 오 어! 우와, 잠깐만. 야,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어? 바나나? 제발. 야, 이거 바나나 제발? 근데 저기 로봇 있는 대로 꼬리만 해도 이거 큰일 난다. 3, 2, 아! 약했죠 어! 팅! 동맹 아닌가 동맹을 인데아 어, 이거 오랜만에 시엔이 찾아온? 우승! <웃음> 근데 너무 우승각이 100%입니다. 오, 한통 봐주기? 아! <웃음> 이거 뭐야? 카페이거든 우와, 우와! 어, 근데 이거 정말. 다 튕겨나가. 와 어, 어, 빛나? 어, 어, 안 된다! 맞났다 끝났죠! 아, 끝났죠. <웃음> 어, 이게 우승각으로! 무적시현 교신도들이여, 소리질러 오! <웃음> 얘들아! <웃음> <웃음> Back,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 울언니가 우리를 위해 노력한 <웃음> 것만으로도 우리는 <웃음> 운동 못해 시애이가 오랜만에 우승을 챙겨가면서 퇴근권 한장 정립합니다 아 권모술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댔다그 <웃음>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여러분 노바 노바, 노바. 노바.